아, 목포의 김정림 선지해장국 기가 막히게 선지해장국에 소주 한잔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청양고추 청양고추 다진거 요걸로는 또 기가 막힙니다 자자 아. 자. 양이랑 이런 것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음. 자, 사랑하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은, 자, 이거 또 목포에 또 기가 막히게 또 해장국 집이거든요? 김정림 해장국에서 오늘 포장을 한번 해서 집에서 한번 끓여봤습니다. 자 요만큼이 2인분 두 그릇, 예. 네. 1인분 12,000원씩 해가지고 24,000원. 밥이랑 요 깍두기, 그리고 이제 안에 아까 제가 넣은 어 다진 청양고추 이렇게만 주고 요 청각 김치 그리고 이 장조림 이 파김치랑 요 김치는 저희 저 청각집에서 좀 보내주신 거거든요. 네,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진 청양고추까지 넣으니까 칼칼하면서 야 기가 막힌다. 아우, 콩나물 시원함도 있고, 아우, 선지. 이야. 어 진짜 보슬보슬 하면서 야 이게 피가 굳은건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선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딱 익은 선지는 어떤 맛이랑 조금 비슷하냐면 간 있잖아요 간 혹시나 순대 간 드셔보신, 드셔보신 분들 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예. 간이랑 좀 비슷한데 좀더 부드러워진 그런 또 식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맞아 아우 아. 밥도 두 공기를 주거든요 음. 자영 아, 잠깐 장비를 교체해 보겠습니다. 국물을 좀더 많이 먹고 싶다. 아. 음... 이제 해장으로도 완전 끝내주거든요 메비우스의띠 해장으로 먹게되면 먹으면서 다리 술을, 다시 술을 찾고 취하게되고 <웃음> 아... 아... 여기 저희 와이프랑도 사다가 먹고 맛있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한테도 한번 드려본적이 있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, 여기가 아, 양 그 양이라 그런 것도 좀 들어있습니다 와 선지한 도 상당합니다 오우 음 아이고 제법 고기도 씹힙니다 음. 아우 오신 분들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? 어 왜안 말아먹지? 아 말아먹은 것도 맛있는데 물론 말아먹은 것도 맛있는데 저는 이렇게 반주로 한잔할 때는 국밥을 막 말기보다 살짝씩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국물도 좀안 탁해지고 음딱 안주로 따로 국물 딱 떠먹을 때좀덜 탁해져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아우 선지 진짜 다 진짜. 아, 이게 양 양이라고 하는 저 저기죠 소의 위. 양평장국에도 이거 많이 들어가고. 멍오양 음. 진짜 너무 맛있어요 씹는 질감 너무 좋아 진짜 아, 진짜 웬만한 고기보다 너무 좋아요 아 야... 음... <목소리나> 아유, 떠냐, 서서. 그 no. 아 오늘도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이날좀 추워지니까 이 뜨끈한 국물, 이 선지해장국 이 맛이 또더 기가 막히지는 것 같아요. 아, 사랑하는 시청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